브이로그. <웃음> 여러분 안녕하세요. g o o d morning. o o d morning. Good m o r n i 눈 g Good m 이 r n i n g Good m o r 눈 i n g Good morning. Good morning. Good morning. Good morning. Good morning. Good m o 음... 좀만더 해볼게요 어? 여기 또 자르더니 이만큼 자르더니 이렇게 자르더니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간신히 막 둘이 뭐대치이 맞는다니 뭐니 막 그런 소리 하면서 어 너무 이쁘다 막 이렇게 하는데 진짜 유리, 유리, 유리 깨고 왔어요 제가 거울 깨고 왔어요 물론 상상으로만 눈탱이 밤탱이가 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기가 너무 넓어, 넓어서 눈탱이 밤탱이 게다가 지금 수염을 왜 내가 안 밀었냐면 야, 야, 야, I'm in the mood 감정에 빠졌거든요. 오늘은 좀 수염을 안 자른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네요. Yeah, 이거 보세요. 어디든, 어디든. 미국에 있을 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갱이 오나 뺀 적이 없어요. 나 실전일라 도망치는 법 모른다. 왓사맨 제 친구입니다. 어 그래. 어, 어. 어, you like snow. 안 먹었어? 어, 그래, 그래, 그래. <웃음> <웃음> 남자다운 남자 모습을 오늘 보여줘야겠어. 아 이거 얘기하잖아. 마음의 상처를 좀 많이 입었어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많이 입었는데 제가 얼굴이 되게 작고 피부도 좋아요. 아침 일어나자마자 여러분들 영상을 찍어봐요. 오, 쉿! 여러분들도 제 깜짝 핸드폰 집어 던진다니까. 오해하고 계신데 저 기분은 안 좋아요. You hurt, me. you hurt me! You hurt me! You hurt me! You hurt me! 아침은 좀 더, 훨씬 더 가볍게 먹어야겠다. 짜잔! 하나 구입했죠. 많이 판매. 블루베리를한이 어, 정도? 정수로 한 컵. 수준인데? 제일 좋아하는 것중 하나인 그 밀크, 밀크맛. 이거를 딱두스컵을 넣어요. 스컵스컵 크리에이트를 항상 아침저녁으로 5g씩 먹기 때문에 이 파란색 색깔 나는 과일이 그렇게 좋대요 보면 이렇게 갈리거든요 이런 식으로 컵보다는 이렇게 마시는 걸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설거지 양을 줄일 수가 있잖아요 아, 저는 차가운 물잘안 넣습니다 이건 팁이에요 왜냐면 단백질이 역할 수가 있어요 근데 차가운 물로 먹으면 빨리 마셔야 되는데 빨리 못 마시잖아. 그래서 지금 밥 먹고 저는 이제 비즈니스 좀 하고 있다가 급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투 여왕 토큰을 모으고 있어요 천 원. 근데 이게 이천 원이 필요하잖아요. 2 0천 이천이 필요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현지를 해야 되는데 신용카드 내가 이제 그 해보려고 휴대폰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자꾸 공인 인증서가 뭐 때문에 안 됐어요. 그래서 여러 번 했단 말이야. 그랬더니 결제 실패를 왜 한도초가 거기에다가 넣냐? 이 얘기지, 내기는. 아, 그래가지고 지금 이거 전화할 겁니다, 전화. RP 관련해서는 어디에 문의를 드리면 될까요? 모든 문의는 홈페이지 1대 게시판 통해서 문의가 가능하세요. 아, 이, 이 통화로는 안 됩니까? 네, 유선센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아. 한달 한도초가. 이렇게? 불? 자, 일단 뭐, 비즈니스는 비즈니스고, 중요한 거는, 어, 이제, 두 번째, 밥 먹는 거죠. 장충동 완조 파보버싹8 8 9 3 3 0 0어쑤 요렇게 올려가지고, 쌈장을 요렇게 바르고, 마늘을 요렇게 얹어서, 청양고추를 살봉씨 올려놓고 아 노래 부르만 하네 장중동왕족발 복사 와... 아, 약간 영화에서 나오는 툰드라 툰드라 지역 같네요 일단은 지금 와우 운동하러 나왔습니다 맥캣셋 아, 아 살아있어 저번에 내가 50kg로 17개 밀었단 말이에요? 야 근데 그거 언급 아무도 없대 덤벨 벤치 프레스 20개 20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안돼와 이게 지금 여러분들 도... 이돌도임도임와 이거는 얼마나 지금 딴딴할게요? 더 힙한 느낌에다가 워밍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딴딴딴 따라다아아아 Oh, oh, oh, oh, oh. Ah Ah a ah. ah. 18, 18개 했다. I'm proving right now. 증명하고 있어. 지금 꽤나 됐는데, 하체 훈련을 안 하는 이유가, 제가 이제 말한 크루를 하거든요. 촬영이요. 촬영을 두달 동안 했는데, 나중에 공개되겠지만, 하체 훈련은, 하체 훈련은, 이제 그 크루랑 하고, 집에서 할수 있는 게 이제 상체 훈련인데, 지금 20개를 오늘 하고 싶었는데 못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20개를 하기 위한 이제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제 바벨 이제 테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가 이제 끝나면은 체육관에서 할 거고 아니 이게 안 빠지더라고 뭔지 왜 그런지 알아요? This is a real shit right here. This is a real shit. You know? It's a real shit. Real shit right there. 임기응변, 베이비, 임기응변. 아, 발꼬락 싫어, 마지막, 가슴운동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와. 와. 아,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이제 운동을 할수 있다는 거에서 정말로 감사하게 느끼거든요. 많은 분들이 지금 운동을 못 하시니까. 인스타로 질문 오시는 분들이 꽤나 많아요. 답변을 못 드리는 것 뿐이지. 자존감이 많이 떨어진대요. 학창 시절 때부터 시작해서 가정 문제, 본인 문제, 사회 문제, 외부적인 요소 때문에 좀 참담한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대개는 그래요. 본인에게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그 이유를 아직도 찾지를 못하고, 외적인 것에만 계속 핑계를 대시면 절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뭐 제가 이제 무술 컨텐츠도 많이 했잖아요 칼들고 오면 무조건 뭐 도망가야 한다 맞는 얘기지만 칼들고 오면 어뭐 무조건 죽을 것이다 약간 좀 그런 의견이 되게 많이 내포가 돼 있어요 그러면 제가 역으로 물어볼게요 그럼 러칼들고온 사람들이 만약에 진짜 도망갈 곳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다 하고 이만 있어야 됩니까? 라고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그럼 당하고만 있어야 돼요. 진짜 수십 년간, 수백 년간 그 칼과의 연말을 한그 무술, 혹은 뭐 무도, 그런 것이 있으면 배울만 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또 어떤, 어떤 일들이 나에게 닥쳐올지 모르는데, 그냥 결과론적으로 뭐칼든 사람한테 무조건 안 돼. 뭐 나는 안 돼. 너는 안 돼. 이렇게 이미 그렇게 단정을 지어 놓으신 분들이면, 말 그대로 자존감이 떨어질 수 밖에 없고, 배우는 사람들이 절대 아니에요 데뷔를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공부를 하는 거랑 똑같아요 공부 근데 그 공부가 절대 허투일 수가 없어요 어떠한 환경요인 때문에 자존감이 떨어지고 본인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기 자신에게 일단 이유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하시는 분들은 절대 성공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사회가 아니에요 세상이 공평하지가 못해요 내 자신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연어 볶음밥을 해 먹읍시다 연어 볶음밥은 헬스인의 꿈에꿈왜 그러냐 이거? 어? 이거 왜 이러지? 이거 패션인가? 어? 이상하네? 왜야 이거 옷이 왜 이러냐? 잠깐만 나 아 잠깐만요 이거 옷이 왜 이러지? 뭐야 승모근 패시브잖아 야개 지린다 먼저 어, 카놀라이어를 집어넣습니다 20g 정도의 단백질이 들어가 있어요 게다가 오메가3도 이거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응? 저는 이제 바삭 볶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좀 있다가 밥이랑 볶아 먹을 때도 그, 식감이 좋고, 어느 정도 있게 되면, 자연스럽게 부셔져요. 부셔집니다. 오늘, 첫 빵도 마무리죠. 적국밥을 집어넣고, 볶는 법은, 이렇게 위로 던지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또 떼는 거예요. 앞으로는 또 떼요. 앞으로는 떼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퍼서, 파김치를 싹 올려놓으면, 아, 질. 버터풀, 야도랄, 비전트, 떡아스자 <웃음> <웃음> 이제 댄백질 t i 타임 먹고 나는 오늘 세끼를 먹었지 그러면 두끼가 남았지 3시간 후에 3끼를 먹을 거지 그리고 마지막 다섯 끼를 먹지 예, yeah, 이게 바로 HK 예, yeah, 난 말없어도 킹이지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아, 무아파. 뭐 그러니까 저는 이제 끼니를 듣끼더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 힘든 거야. 이게 벌크업이 그래서 힘든 거예요. 난 지금 전혀 배고프지가 않아요. 그 결과 쌓을 수 있는 지방을 만들기 위해서 많이 먹어. 칼로리를 많이 해서 열량을 만들어야 됩니다. 내 몸을 연료를 채워서 열을 내야 돼. 난 난로가 돼. 난 난로. I'm, more like a I'm a le conalo, I'm your hero. I'm a hero, I'm a hero. 냉장고에 우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리라라 <목소리> <목소리> 자라라루지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그라라라라라이라라이라라지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그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는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뭐 <웃음> 아 <웃음> 마지막 한 끼를 <웃음> 남겨두고 저는 하루빨리 Back to the hip gag 사실 제가 하는 일이 되게 많아요 물론 이제 마랑TV 그 컨텐츠 회의는 굉장히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가지 지금 방염, 장애물도 생겨서 지금 이 영상 전에도 아마 영상이 많이 못 올라갔을 거예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와 소고기에 삼각살인데 삼각살 아뜨거고기를 퍼서 이렇게 녹아! 후추와 함께! 춤을 추어! 앗! 뜨거워! 아. 몸이 나쁘거나, 시국이 하나도 없을 때, 항상 먹는 건데, 갈치 속절이에요. 향이, 와우! 아... 이게 같이 속절,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게 같이 속절이에요. 같이 속젓. 음. 아. 까만 해도, 와, 밥을 어떻게 먹나 했는데, 호고기 그리고 밥. 같이 속젓까지, 속젓까지 있으니까, 와, 그냥 밥이 막 솔로 넘어가네, 솔로 넘어가 마지막. 자, 마지막은, 같이, 아. 어. 아! 뭐 탄수화물은 탄수화물, 단백질은 단백질 뭐 같이 먹을 땐 같이 먹고 좀 즐기면서 좀 먹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건강한 식단을 찾으셔서 공부하시고 실천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좋은 건강 찾으시고, 또한 좋은 몸매 찾으시고, 또한 여러분들 찌는 데 목표가 있으면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HK Horse k i n